서예에는 초절정 고수였던 한산해 하지만 정치나 처세에서는 하수였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그는 병조 참판이었던 아버지 김노겸을 따라 중국도 여러 차례 왕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의 금손이었던 거죠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해동제일의 통달한 선비라는 칭찬을 들어왔습니다 34세의 문과에 급제했고 예문관과 규장각이라는 실크로드를 지나서 충청도 암명어사 성균관 대사성, 공조참판, 형조참판 등의 핵심 요직을 거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과연 좋은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부럽게만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지탄을 받아보지 못한 그는 아나무인이 되었고 세상에 자기가 최고였죠. 당대 서해의 절정고수였던 원교 이광사의 글씨에 대해선 붓도 세우지 못한 글씨라며 혹평을 퍼붓곤 했습니다. 전라도 원로 명필 이삼만의 글씨를 보고도 이렇게 한마디 던졌을 뿐이죠. 글씨로 동네에선 먹고 사시겠군. 하지만 이런 추사에게도 꿀같은 세월은 지나가고 이제 독한 시련의 날이 왔습니다. 한양에서 주가가 치솟고 있던 추사가 정치인들 근처에 얼굴 몇번 비치다가 시절이 하수상하니 유배를 가게 된 것이죠. 제주도 유배 분연 추사는 그 사이에 부인상을 당합니다 회갑도 맞이하죠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이 뼈를 쑤셨을까요 그런 추사에게 단비처럼온 선물이 있었으니 바로 제자인 이상적이 보내온 서책이었습니다 중국 통역관이었던 그는 청나라를 다녀올 때마다 귀한 서적을 구하여 스승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양이 총 120권 당시 그런 책한 권의 값이 집안책 값이었다고 하니 스승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곡진했는지 알수 있죠. 인쇄본도 아니고 전부 필사본입니다. 그런 책을 실세 고권에게 갖다주면 출세길은 보장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출세길의 도움은커녕 위험하기 짝이 없는 죄인 투사에게 천리말리길을 마다않고 다녀와서 보내준 겁니다. 이런 사실 하나가 퍼지게 되면 이상적인 앞길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추사는 제자인 이상적에게 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마웠을 겁니다. 그에게 책이란 살아갈 힘이며 정신이 날아다닐 우주였겠죠. 그래서일까요? 제주 유배 시절 스스로를 그린 자화상속 추사는 비록 남루한 옷에 주름이 가득 꼬인 얼굴이지만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59세의 추사, 그가 이상적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붓을 드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때 이상적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려준 그림이 바로 새한도입니다. 이 그림을 하나하나 뜯어서 감상해 볼까요? 여기 이 구불구불 기이한 노송은 추사 자신입니다. 꼿꼿하게 하늘을 찌르는 한 가지는 자기의 지조입니다. 그것만은 죽는 한이 있어도 꺾을 수 없음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바람설이에 순응하듯 낙낙장송을 이루고 있지요. 이것이 그의 긴 유배기간 동안 얻어진 보배로운 성품이었을 겁니다 원화음이고 부드러움이며 인고였지요 그 노송이 기대고 있는 젊은 소나무 바로 고마운 제자이자 귀인인 이상적을 의미합니다 왼편의 두 소나무는 떨어져 있는 가족, 친구, 지인일 겁니다 후대의 당신을 그리워할 저와 같은 후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 소박한 집은 무엇일까요? 이 집은 추사가 쉴 곳입니다. 그의 안심 임명처, 그가 원하는 것은 아직 모두 저 안에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입구를 보면 좌우가 뒤집혀 있습니다. 지붕을 봐도 앞과 뒤가 각이 안 맞죠. 과연 추사가 그런 기본을 몰라서 어린아이처럼 왜곡된 집을 그린 걸까요? 아니죠. 그런 세세한 사실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지금 온 영혼을 불태워가며 자신의 진액을 쥐었던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신이 8알리고 형상은 이 알에 불과한 작품이었습니다. 어쩌면 피카소의 입체파도 이런 사유를 통해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주의적인 묘사를 벗어남으로써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성을 담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의 필법은 무엇일까요? 이건 섬세한 북종화도 아니고 농담과 여백의미를 살리는 남종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극도로 세밀한 공필법도 물론 아닙니다. 추사 스스로 표현한 바에 의하면 원나라 시대의 황량한 필법이라고 했답니다. 느낌 오시나요? 그리고 붓을 휘두른 그 방법을 보면 초목법이라는 가공할 기술이었죠. 초목이란 먹물에서 물기를 날려버린 농목 중의 농목을 초목이라고 합니다. 타버린먹이란 뜻이죠. 이렇게 걸쭉할 만큼 진한 먹물로 그리고 쓰는 겁니다 서예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이건 엄청난 내공이 필요합니다 진한 농목만 찍어 쓰는 초목법에서는 진하고 흐림, 즉 농담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물? 아닙니다 그런 타협조차 없는 게 초목법의 경지입니다 농담을 표현하는 것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속도, 빨리 지나가면 빈 면이 생겨서 흐려 보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농목 그대로 진하게 표현되죠 두 번째로는 붓의 필압입니다 붓을 누르고 쓰면 진하고 약하게 지나가듯 쓰면 흐려 보입니다 세 번째는 붓을 얼마나 눕히느냐 세우느냐 인데요 눕힐수록 그리고 세울수록 파고들듯 진합니다이세 가지 기술이 동원되어 글씨와 그림이 탄생하는데 초심자들은 시도조차 할수 없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사 선생은 소치허량과의 교우를 통해 초목법 등 그림색의 한문을 열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상에 있는 글씨를 볼까요? 해, 세 추울한, 그림도 세안도의 세안이란 무슨 뜻일까요? 유래가 있습니다. 대가들의 작품 구성이나 제목은 그냥 짓는 것이 드뭅니다. 노너 자한편에 나오는 구절을 압축한 것이죠. 세한 연우지, 송백 지후조.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 잔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비로소 알수 있나니. 맞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와보면 진정한 벗이 누군지 드러나곤 하죠. 추사에게는 이상적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제목 바로 옆에는 우선시상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은 이상적의 호였습니다. 이시 감상할 상즉 우선 이것을 감상해보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상으로 준다는 의미도 중첩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추서 선생의 또 하나의 호 완당이라고 써 있네요. 일전에 낙관의 모든 것에 대해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런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림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낙관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길, 장, 말, 모, 서로, 상, 잊을망 장, 모, 상, 망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마세 라는 뜻입니다 낙관 하나도 아무거나 찍지 않는 그 지극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초사가 쓴 세안도의 그 유명한 서문을 볼까요? 현대인의 귀로 알기 쉽게 풀어 드릴게요 지난해엔 만학집과 대운산방문고 두 가지 책을 보내주더니 올해에는 하장령의 경세문편을 보내 왔네 그리여 이들은 모두 세상에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천만리 먼 곳에서 여러 해를 걸려 입수한 것으로 단번에 구할 수 있는 책들이 아님을 아네 세상 풍조는 권세나 이권 있는 자들에게 쏠리는 법인데 자네는 그러지 않고 하다 밖별 볼일 없는 늙은이한테 이 귀한 서적들을 보내왔구먼 대사공의 말씀 있잖은가 권세나 이권 때문에 어울리니들은 권세나 이권이 떨어지면 만나지 않게 된다 대사공의 말이 틀린 겐가 자는날 애초에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던 게야 공자께서 말씀하셨지 추운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 잔나무가 시들지 않고 변치 않음을 알게 된 자네가 날 대한 걸 보면 예전이라고 더 잘하지도 않았고 지금이라고 더 못하지도 않네. 이전의 자넨 별 특별할 게 없었지만 이후에 그대가 견치 않음을 보니 성인의 칭찬을 받을 만하지 않은가. 완당 노인이 쓰네. 이 세안도를 스승으로부터 받아든 우선 이상적의 가슴은 감격으로 떨려왔겠죠. 그는 추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그심해를 밝힙니다. 세안도 한 폭을 엎드려 읽으며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에 넘치는 칭찬을 감개가 절절하게 하셨습니까? 아, 제가 어떤 사람이기에 권세나 이속을 버리고 초연히 속세를 벗어나겠습니까? 다만 보잘것 없으나 제 마음이 스스로 그만둘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책은 정치방 고관들에게는 어울리지도 않지요. 결국 이런 책은 청량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이번에 이 그림을 가지고 연경에 들어가 친구 학자들에게 보인 다음 재형을 부탁할까 합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그림을 구경한 사람들이 제가 정말로 권세와 이권을 벗어난 초연한 사람으로 볼까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맹세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승님의 혼이 어린 이 세안도 내가 반드시 세상에 두루 알리리라. 여권이었던 그는 다시 청나라에 들어갔을 때 예전 추사가 교류했던 문인목객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에게 이 세안도를 펼쳐보입니다. 그리고 서해와 금석학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는 당대의 석학들 16명에게서 찬탄어린 감상문을 받게 되죠. 이 상적은 이 제발을 한 축의 두루마리로 만들고 김준학이쓴 완당세안도라는 큼지막한 글씨를 추가해서 표지처럼 꾸몄습니다. 세안도는 이후에 이런저런 사연 끝에 일본인 추사연구가인 후지스카 직가시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시 그는 추사 관련 논문을 쓰고 있었죠. 우리나라 서해가 소전 손재형씨는 일본으로 건너가 세안도를 다시 팔아달라고 간청을 했죠. 그리고 매일같이 찾아가서 애원을 했습니다. 계속된 소전의 간청에 직가시는 있는 자리에서 아들에게 말하죠. 내가 죽거든 세안도는 이 청년에게 넘겨라. 그런데 소전은 그 아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이상을 더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안도와 부장난도 등정말 희대의 보물 7점을 넘겨봤는데 성공합니다. 물론 자기 전 재산을 털다시피 했죠. 그리고 얼마 후직카씨의 집은 태평양 전쟁의 공습으로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세안도를 되찾아온 손재영은 1949년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인 오세창 그리고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인 이시영 또 역시 독립운동가이자 국학자인 정인보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찬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안도 두루마리 뒤에 이어붙였죠. 정인보 선생은 국보 그림 동쪽으로 건너가니 뜻있는 선비들 처참한 생각 품고 있었네 건강한 손군이 한 손으로 교룡과 싸웠네 반전되어 이미 삼켰던 것 빼앗으니 옛 물건 이로부터 온전하게 됐네 그림 한점들어온 것이 강산 돌아올 조짐임을 누가 알았겠는가 라고 썼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인과 중국인 20명이 쓴 감상문이 작품 왼쪽으로 무려 11m에 걸쳐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림의 길이가 103cm인 것을 보면 이 재발의 비중이 엄청나다고 할수 있죠 이처럼 세안도는 문인화의 최대 걸작으로 그림 자체가 국보로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데다가 글로벌 사각들이라 할 이들이 작품의 흠모와 찬탄의 글을 덧붙여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아, 지금 세안도는 어디에서 볼수 있을까요? 어렵사리 일본에서 세안도를 구해오신 손재영씨의 사업이 망하면서 사채업자에게 넘어갔어요. 그것을 손세기씨가 구입했으며 그분의 아들인 지금의 손창근씨에게 물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얼마 전이죠. 8월 20일 소장가 손창근 씨가 대를 이어 간직해온 세한도를 아무 조건 없이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손창근 씨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연구기금 1억 원, 용인소재 살림 200만 평을 국가에 기부했으며 카이스트 건물기금 51억 원등 기부를 이어 오셨고요. 이번 세한도는 그 가치가 무려 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고귀한 얼과 문화를 부흥시킴이 백범 김구선생께서 님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문화 독립국을 이뤄가는 길일 것입니다. 이 위대한 작품을 더욱 빛나게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